리뷰는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한 내용 리뷰 보시도록 하시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조의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기준 규격 시행 규칙에 보시면 은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가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식품, 식품 첨가물에 관한 기준 규격을 기준 규격이 있다 기준이 뭐고 규격이 뭐냐 기준은 뭐에 대한 기준이고 규격은 뭐에 대한 규격이냐 성분 규격 자, 성분 규격 성규 좀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권장 규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 7조 3에 농약 등 잔류 허용 기준 설정 필요하다. 그래서 시행 규칙에 보시면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설정되어 있다. 그 다음 7의 4.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자, 관리계획.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할 수 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은 사실 거의 5년마다 이렇게 관리계획이 새롭게 갱신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관리계획. 그 다음 시행규칙에 보면은 식품 등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 등 수립 시행을 자 이렇게 이렇게 하라. 거기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에 법제 7조 4항 7조 4제 1항에 따라서 식품 등 기준 규격 관리 기본 계획 이하 관리 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과 평가 평가 관리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2 3 4 5 자, 1. 중금속. 2. 곰팡이 독소. 3. 유기성 오염 물질. 4. 제조 가공 오.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 물질. 5. 그 밖의 식품 등 안전 관리를 위해 식약처장이 노출량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해 물질. 자,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다음 제 2항에 에 시행할 땐 다음 각 ...의 자료를 바탕으로 시해야 된다. 자료를 바탕으로 어, 기본계획 수립 시행해라. 자, 그 바탕이 뭐냐? 1. 식품 등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 그러니까 식품 등 유해물질 오염도에 관한 자료가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2. 식품 등 유해물질 저감화에 관한 자료. 3. 총 식이 조사에 관한 자료, 그다음 사 국민 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 및 식생활 조사에 관한 자료, 자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이제 정책을 수립 시행해라. 그만이에요. 그다음 칠의 오의 식품 등 기준 규격제 평가를 실시한다. 자, 제 평가를 실시한다. 그다음 이제 제 삼장 넘어갑니다. 제3장에 기구 용기 포장, 기구 용기 포장, 그 다음 제8조 당연히 유독 기구 등 판매 사용 금지, 당연하겠죠. 그죠. 자, 유독 유해 물질이 들어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포장,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다음은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용기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구조. 구조에도 기구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 자, 이건 누구가? 역시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이 각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해라. 식약처장이 기구 용기 포장에 관한 기준 규격도 정해가지고 고시해라. 자, 거기에 대해서 1. 제조 방법에 관한 기준.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 그 원, 원재료에 관한 규격. 원재료에 관한 규격.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아래쪽에 내용 다 마, 마찬가지고 여기도 시행규칙에 보시면 은 기존, 기존 기준규격이 존기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럴 경우에 이제 기준규격을 정해야 되는데 이 정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 정해지기 전까지 이렇게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을 해 주는 근거가 시행 규칙에 나와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때 이때 한시적으로 제조 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원료로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나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 추출, 농축, 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그다음 이 식품 첨가물 기준 규격이 정해지지 아니하는 식품 첨가물 또 한시적인 규격, 기준 규격 인정할 수 있다. 그 다음, 기구 용기 포장에도 이와 같이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내용이 근거가 되어 있고. 그 다음, 사장 표시, 뭐, 제10조, 11조, 11조 2, 12조 삭제. 자, 삭제됐다는 얘기는 이게 왜 삭제가 되었냐? 그러면, 우리 건강, 인체 건강을 위해 하지 않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자, 이거는 삭제됐다는 것은 혹시 다른 법에서 적용을 받도록 이관된 이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 12조 2에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 1항에 제1항에 따른 표시 의무자, 표시 대상, 표시 방법 등 이렇게 필요한 사항은 누가? 식약처장이 정한다. 식약처장이, 이와 같이 유전자 변형식품 등이 표시하는 그 어떤 내용을 표시해야 되는지 이런 걸 식약처장이 정해서 고시한다. 그 말이고요. 그 다음, 제5장. 식품 공전. 자, 식품 등의 공전. 공전이 요,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이 공전 뜻이 뭔지 이게 공공자입니다 그리고 공공 누구나 어느 개인이 아니고 공공자 법전자입니다 그냥 공적으로 만들어진 하나의 뭐 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품 등의 공전을 누구가 자 이렇게 14조에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실은 식품 등의 공전을 작성 보급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그죠? 할수 있다. 이게 아니죠. 해야 한다. 자 여기에 제 7조 1항에 정해진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기준과 규격 식품공전에 들어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 구조 1항에 정해진 기구 용기 포장 기준 규격 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식품 공전에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식품과 식품 첨가물에 대한 기준 규격되어 있는 식품 공전이 있고 내용이 기구 용기 포장 또 들어 있다. 들어 있다. 그다음 이제 위해 평가 제1 5조입니다 자, 위해 제1항 식약처장은 국내외에서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이 제4조 또는 8조에 따른 식품 등에 해당된다고 오심될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의 위해요소를 신속히 평가하여 그것이 위해식품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그죠 결정해야 합니다. 누가? 식약처장이 해야 됩니다. 식약처장이. 자, 이 얘기는 뭐라고 되는지 지금까지, 자, 위에, 위해, 지금까지 위해가 있다고 그러는 거 밝혀지지 않았는데, 갑자기 위에가 있다라고 어떤 연구 결과가 나온다든지, 뭐 보고가 있다든지 이럴 때, 신속히 위에 평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위의 평가는 어떻게 하라 그러는 시행령보다 시행규칙 있으면은 자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위의 평가 그다음 자, 위의 평가를 해서 그다음 위의 평가 결과에 대한 공 공표를 해야 됩니다. 자, 식약처장은 제1 5조에 따른 위의 평가 결과에 대한 사항을 공포할 수 있다, 할수 있다. 뭐 이걸 해야 된다, 강제성은 아니 아니죠. 그죠? 할수 있다. 그다음, 뭐 아래쪽에 결과 공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행령에 보시면은 위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 방송 등을 통해 공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위의 평가 결과 공포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제 16조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 등 요청 자 이거는 소비자들이 소비자들이 아 이거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다 위생검사 해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제 1항 식약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이 조와 같다. 식약처장, 그다음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이게 몇 명일까? 자, 바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의장이란 지방자치, 지방 식품의약품 안전 청장을 말한다. 자 식약처가 있고 각 지방에 식약청이 있습니다. 식약청 대구 같으면은 대구 식약청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란 몇 명이냐? 같은 영업소에 의해서 같은 피해를 입은 5인, 5명 이상의 소비자를 말한다. 자, 5명 이상, 5명 포함입니다. 됐죠? 자,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혹은 소비자 단체 또는 식약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출입, 검사, 수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소비자 등이 위생 검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럼 요청하면은 이 요청 받아 가지고 위생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 위생 검사를 하는데 어떤 조건으로 어떠한 것을 조사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상세한 거는 나중에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합시다. 그다음 17조 위해 식품 등에 대한 긴급 대응. 자, 식약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가공, 조리, 저장, 소분 또는 운반 되고 있는 식품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 대응,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죠. 그죠? 자, 어떤 경우에? 1. 국내외에서 식품 등 위에 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밖에 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총리령, 대통령령 이게 뭐냐?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에 언급이 됩니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른 긴급 대응 방안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 등 종류 그다음 2. 해당 식품 등에 의해서 인체에 미치는 위해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 판매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 대응 요령 등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오, 그 밖에 식품 등 위해 방지 확산을 막기 위해 필요한 사항. 자, 이렇게 아주 긴급을 요하는 어떤 긴급 대응해야 될 위해 식품이 나타났다. 이 경우입니다. 자, 이, 이, 이런 법을 이제 어기고 나면은 나중에 벌칙 조항 우리 한꺼번에 정리를 합시다마은 벌칙이 꽤무겁겠죠 그죠? 꽤 무거운. 어느 정도 무거우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자, 18조. 유전자 변형식품 등의 안정성 심사를, 자, 심사에 대해서. 자,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식용 또는 식용으로 수입, 개발, 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최초로 유전자 변형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 생산하는 자는 최초로 유전자 변형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등다 포함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식약처장에게 해당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유전자 변형 식품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안전성 검사 식약처장에게 받아야 된다. 그다음 안전성 검사는 뭐 이렇게 이렇게 하라 내용이고, 그 다음 19조의 사항 검사 명령입니다. 자, 검사 명령. 식약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을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하는 영업자에 대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식약, 식품, 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전문, 식품 전문 시험 검사 기관 또는 뭐 국내외 검사, 국외 시험 검사 기관에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서 유해성 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료 등으로 가름할 수 있다 자 요조항 항상 보면 단서조항을 꼭 조금 관심을 가지고 가지고 어, 여러분들이 지켜보세요 그 다음 1. 국내외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품 등 3. 그밖에 국내외 유해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식품 다음 검사 제2항 검사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 명령 이행 기간은 시행규칙의 법제 19조 사회 2항 검사기한은 같은 조 1항에 따른 검사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0일 이내로 한다. 그럼 20일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포함되잖아. 이내, 이상, 이하, 뭐, 이거는 다그 20일을 포함을 한다. 자, 그 다음, 21조. 특정 식품 등 수입 판매 등 금지. 식약처장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 제조, 가공, 사용, 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 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품 등을 수입,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사용, 조리, 저장, 소분, 운반 또는 진열할 것을 금지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 당연히, 이런 거 위에 가능성만 있더라도, 금지해야 된다고 할수 있다라고 지금 열려져 있지, 그죠? 열려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5조. 출입 검사 수거. 자, 이건 이제 앞쪽에 우리가 조금 문제시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때는 이제 출입해서 검사, 시료 샘플 수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그 근거가 제22조입니다. 식약처장은 물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2조 같다. 식약처장 뿐만 아니라 그 소속기관의 장도 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다 포함입니다. 식품 등의 위해방지, 위생관리와 영업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다음 각호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수 있다. 자, 1. 영업자나 그 밖에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서류나 그 밖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출입, 검사, 수거 등 조치를 할수 있다. 자, 거기에 가, 영업소. 그다음 나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 수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최소량을 이제 무상으로 일일이 돈을 다 주고 그할 수가 없으니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필요 최소량 얘기지. 거기 있는 거 전부 다 필요하다고 가져간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그 자. 그 다음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 열람할 권한을 가집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그 다음 23조. 식품 등을 재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조항이 열려져 있습니다. 한번 검사해보고 나니까 뭔가 불합격이 나왔다. 그러면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이 다 끝나버린다. 그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세번 삼심까지 하는데 이거는 뭐 단심에 그냥 뭐 군사법정도 아니고 그렇죠. 자 재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근거가 있다. 그 다음 24에서 30조는 다 삭제, 다른 법으로 가, 갖고 그 다음 31조의 자가품질검사의무자 제1항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총리령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과 공한 식품 등이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기준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자, 이 검사해야 하는데 이 검사를 무슨 검사라고 합니까? 자가품질검사다 이 말입니다. 자, 자가품질검사의 시행규칙에 보시면 자가품질검사는 별표 12의 자가 품, 품질 검사 기준에 따라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가 품질 검사에 관한 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자, 별표 자 한번 열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자가 품질 검사 기준이 나옵니다. 꽤 많죠, 그죠? 각각의, 뭐, 빵류, 뭐, 뭐, 식욕, 합류, 뭐,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자가품질 검사. 그 다음, 뭐, 식품, 첨가물 기구, 살균, 소독제의 6개월마다 1회 이상 살균, 소독력을 자가품질 검사해야 된다. 자, 이런 형태로.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동일 재질별로 6개월마다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된다. 근데 자가품질 검사 할수 있는 여력이 갖춰져 있지 않은 회사가 대부분이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검사를 해주는 그런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어, 자가품질검사 의무 기준에 맞는지 검사해야 된다. 제2항 식품 등을 제조, 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일항에 따른 검사를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에 관한 법률 법률에 따른 자가품질 위탁 자가품질 위탁 시험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열려져 있죠. 그렇죠? 위탁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된다면 은 일일이 다른 검사 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일주일 뒤에 결과 나오면 은 이거 불가능하잖아. 바로 바로 이 어? 빨리 빨리 진행되어 가야 되는 상황을 그런 상황에 남에게 할수 있는 그거 아니다. 우리 회사에서 해야 된다. 그런 회사, 규모 있는 회사는 직접 할수 있도록 시설 갖춰져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위탁하지 않고 하는 경우, 제1항의 검사 결과에 식품 제4조에서 7 5 등등에 위반하여 국민경에 위해가 발생한, 발생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 만약에 자가품질 검사해서 지체 없이 식약처장에게 보, 보고하여야 한다. 자가품질 검사해본 결과 문제점이 있다. 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른 검사 항목 절차,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자, 총리령으로 정한 것이 이제 나오겠지, 그죠? 자, 총리령으로 정한다. 삭제, 삭제, 2년간 보고, 보존하여야 한다. 됐고, 그 다음 자가품질검사 의무 면제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냐. 그 다음 만약에 자가품질검사 결과 뭔가 문제시가 됐을 때 회수대상식품이 나올 거예요. 자, 회수대상식품은 별표 18과 같다. 별표 18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 열어보시도록 하고 그 다음 자가품질 검사 의무 면제해 준다. 자, 어떤 경우에 면제해 주냐? 자, 제 48조 3항에 따른 식약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 적용 없어. 그러니까 HACCP 그러는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인증 받아 가지고 적용하는 업소가 제 31조 1항에 따른 검사가 포함된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을 지키는 경우 면제해 줄수 있다. 그 다음, 제48조 8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자,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하다고 총리령이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자가품질검사 면제해 줄수 있다. 자, 우수하다. 그 근거가 그냥 내가 보니까 우수하다가 아니고 어느 기준 근거가 있을 거예요. 자, 의무 시행규칙에. 법제 31조 제2의 2호의 식약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의 자가품질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해당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에 대하여 대하여 제66조 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한 결과 만점의 95%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규정이 되어 있다. 그다음 31조 자가품질검사 확인 검사 자 확인 검사 자가품질검사를 그냥 에, 자가품질검사를 위탁하여 실시한 영업자가 만약에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은 이의가 있으면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제품과 같은 제품 뭘 가지고 다시 확인검사를 할수 있는데 두곳 이상의 다른 검사기관에 검사기관에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도 아까 얘기했듯이 단심으로 한 번으로 결정해버리면 어떻게 보면 억울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걸 위해서 확인검사 할수 있다. 자, 요청 할수 있다. 자, 이 경우 영업자는, 영업자는 식약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확인검사 요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고해라. 확인검사 요청했다면 보고해라. 자, 이 내용이고요. 확인검사가 무엇이냐. 그 다음, 식, 식약 식품 위생 감시원 자 제32조에 식품 위생 감시원 제도가 있습니다. 제22조 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 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해 식약처 식약처 혹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 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군구 시군구 구, 구, 구 자치구 그러니까 시군구 그럴 때이 시군구라는 게자 지방자치 단체인데 음. 지방자치 단체라고 그러는 거 무슨 시가 이 지방자치 단체인지 구가 자치 단체인지 뭔지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의회가 지방 의회가 있는지 보면. 지방의회가 있다면은 그 지방자치단체예요. 자 여기에 예,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자 식품위생감시원 자격 임명 직무 범위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규칙 나와 있습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데 여기는 일반 사람이 아니고 자, 어떤 사람 식품위생감시원에 어떤 사람을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냐 하면 어, 자 소속 공무원 중에 다음 각호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 임명한다. 소속 공무원입니다. 소속 공무원에게 어떤 공무원을 임명을 할수 있느냐. 위생사 면허를 가지고 있다. 식품 제조 기사 식품 제조 기사는 식품 기술사 식품 기사 식품 산업 기사 뭐 무슨 수산 제조 기사 기술사, 수산제조, 기사, 제조사, 사, 수산제조, 산업기사 등을 말한다. 그 다음, 영양사. 자, 위생사, 영양사, 뭐, 식품산업기사, 식품기사. 자, 그 다음, 뭐, 대학에서 이런, 이런, 이런 전공을 했는 사람들. 그 다음, 외국에 위생사 있는 사람. 그 다음, 1년 이상 식품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로, 이런 사람들로, 어, 식품위생감시원을 도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자, 직무입니다. 직무, 자, 한번 보고 가자. 식품위생감시원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식품 등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 이행, 지도 그러니까 지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영양사 지도할 수 있는 수준 갖춰야 된다 위생사 마찬가지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2. 수입, 판매 또는 사용 등이 금지된 식품 등의 취급 여부에 관한 단속, 단속. 그 다음 식품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 기준 위반 여부에 관한 단속. 단속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어? 내가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다음, 4. 출입 검사, 검사에 필요한 식품 등 수거. 수거. 그 다음에 시설 기준이 적합한지 확인 검사. 그 다음,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 진단 및 위생 교육 이행 여부 확인 지도. 확인 지도. 조리사 및 영양사의 법령 준수 이행 여부 확인 지도. 그 다음, 행정 처분 이행 여부 확인. 식품 등 압류 폐기. 압류 폐기. 상당한, 사실은 사법권까지 거의 사법권에 준하는 것까지 지금 직무 권한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영업소 폐쇄를 위한 간판 제거 등 조치 11. 그밖에 영업자의 법령 이행 여부에 관한 확인 지도 상당한 어떤 법에서 권한을 부여해주고 있죠. 식품위생 감시원 그 다음 식품위생감시원은 공무원이고, 일반 소비자들은, 그러면 뭘? 소비자들에 대한,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제도가 있어야 될거 아니냐. 그게 33조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자, 식약처장, 그 다음에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관리를 위해서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소비자기본법, 또한번 열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의 임직원 중, 임직원 중, 해당단체의 장이 추천한 자, 주, 해당단체 장이 추천한 자나, 식품위생에 관한 지식이 있는 자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그 다음 위촉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이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라 하자. 자 이렇게 부른다.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자 제36조 1호에 따른 식품적개혁 하는 자 이하, 이하 식품적개 영업자라고 합니다 위생관리상태 점검, 점검. 그 다음 표시광고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만약에 광고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광고행위 표시광고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제공 그러니까 어떤 범, 사법, 준사법적인 권하는 주역, 어, 소비자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제32조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식품위생감시원이 하는 직무에 보시면은 그 식품수거 검사를 합니다. 그걸 지원을 해줄수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줍시다.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소비자 기본법을, 자, 이 부분도 한번 읽어 보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연계 연계되어 가지고 우리가 읽어 봐야 될 그런 법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럼 됐고. 그 다음. 소비자 위생 점검에 참여. 자, 참여. 그 다음, 제7장 들어가서 영업입니다. 자, 영업은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 하겠습니다.